오스이네 어, 예, 안녕. 안녕. 안녕. 안녕. 안녕. 안녕. 안녕. 안녕. 안녕. 안녕. 안녕. 안녕. 안녕. 안녕. 안녕. 안녕. 따라가야 돼. 어머나, 나 가겠... 어 나가게, 어살았네어머가다 나가고 나고 떨어진다. 고 떨어진다. 나고 떨어진다. 라고 나고 떨어 나고 나라 나고 나고 나고 나고 나고 나고 나고 나리는고지고 나고 나고 고 내옆오왜 여보세요? 오보요여보오요 어디 갔라이오 perfect. 기 don't k 어이 w 이 f 뭐야 e 뭐야 i l 된거 아닌가? you 어, 뭐, 아니에요 아이고아 o n t k n 브 w if 잘하 e 데요잘 아아. <웃음> <웃음> 빨리 잡아 주셔요. 잘못 거면. 네 Hehehehehe <laughs> Zone C.